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한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이것만 알면 땅을 잘 매입할 수도 있고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값비싼 땅을 100%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번째 땅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오늘 설명할 다섯 번째 땅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오늘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므로 꼭 보시기를 바라며 지난 영상은 이 영상 상단에 떠오르는 제목 비싼 땅을 100%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많은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실제 이러한 땅들을 많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것인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과 재테크 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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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은 땅은 잘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땅이 좋은가에 대하여 부동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건축적인 면즉 대지의 형상이나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레벨, 인접 건물과의 관계, 일조권 등이 짓고자 하는 건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으며 또 땅을 살 때도 부동산 사무소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살 일이 아니라 설계를 해본 후 사업성 분석을 해보고 살아 굳이 유튜브 등을 보며 어설프게 공부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조권이나 주차장법 등을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공부한 지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는 땅을 잘못 사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차피 설계를 하려면 건축사가 필수적이므로 설계할 때만이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으며 또 네번째로는 땅은 설계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같은 대지라도 건물과 주차장, 조경 등을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같은 배치라도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 건물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층 평면과 건물의 외관이 크게 달라진다고 실제 도면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비싼 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설계를 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실적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유있는 설계 기간과 설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서둘러서 좋은 일이 없는데 설계와 공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으로 아이디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설계란 건축법과 지구단의 지침 등 관련된 건축규정이 많아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된 건물에 관한 자료조사도 필수로 이러한 규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구상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런 아이디어와 다양한 안에 대한 건축주의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연히 충분하고 여유있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비싼 땅을 잘 활용하고 좋은 건물을 짓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대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좋은 설계와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어느정도 구상이 나오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선생도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공원을 설계할 때 현장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서 창안한 아이디어가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조사는 설계할 때 필수인데 도로와 대지의 레벨이나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프로치 즉 접근성과 인접건물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대지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대지의 레벨 차이는 일조권이나 건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만약 도로와 대지가 경사가 있다면 지하층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뜻밖의 행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대지는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땅은 활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높고 일조권에 있어서도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지로의 접근성은 현장 상황에서 파악이 가능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차장의 위치와 건물의 정면성, 입구 등을 배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데 이는 바로 건물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네번째로 못생긴 땅을 잘 활용해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땅은 평평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사각형 등 정형인 땅이 부동산적으로는 평가를 받아서 비싸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이 오히려 건축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도로와 대지의 레벨 차이가 나서 경사진 땅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지하층이나 일조권에서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특히 대지의 형상이 직각이 아니거나 못생긴 땅은 특이한 형태의 건물 설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지 못하거나 못생긴 땅이 부동산적으로는 나쁜 평가를 받아 값이 싼 경우가 있는데 건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어서 못생기고 값싼 땅을 잘 찾으면 보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땅은 건폐율, 용적률과 일조권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사각형과 같은 정형의 대지는 일반적인 건물밖에 설계가 되지 않지만 특이한 형상이 아주 못생긴 땅은 뜻밖에도 멋진 건물의 설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해도 땅을 매입할 때 부동산 사무소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설계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해본다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정확한 도로나 대지의 레벨 차,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 그리고 주변 상황과 접근성 등은 어떤 설계를 하는냐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하층을 적극 활용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지하층은 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지하층의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1층 등 상부 면적은 대지를 활용하려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모두 해당이 되지만 지하층은 대지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건축할 수가 있고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인데 사실 이는 대단히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하층은 상권이나 접근성, 공사비 등 활용도 면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 선큰가든이나 드라이 에어리어 등을 만들면 환기나 채광 등을 개선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방수공법도 발달되어서 상권이나 접근성만 좋다고 판단되면 지하층을 만드는 것은 비싼 땅을 잘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옥상과 다락을 적극 활용해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옥상이나 다락의 활용도 땅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는 만약 옥상 전부를 평서랍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옥상 면적만큼의 땅을 덤으로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옥상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죠 옥상 정원이 가장 대표적인 활용 방법인데 값비싼 땅의 1층에 조경면적이나 휴식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 방법이겠습니까 아주 무의미하게 경사지병을 만들기보다는 옥상 정원을 만들면 단열이나 복사열 방지에도 좋고 이 공간은 휴식 놀이공간으로 또 주택 등에서는 꽃밭이나 텃밭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가능하며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도 좋으며 만약 다락과 같이 만든다면 더 좋은데 다락도 비록 경사지붕 수 공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사지붕과 뻐꾸기 창까지 만들면 특이한 공간으로서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에게 로망한 공간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다락 면적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까지 이것만 알면 땅도 잘 사고 비싼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더라는 하데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땅이 좋은가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 세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된다 네 번째로 설계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땅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 두 번째로 여유 있는 설계 기간과 설계 비용 세 번째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대지 분석 네 번째로 못생긴 땅을 찾아라 다섯 번째로 지하층을 적극 활용하라 여섯 번째로 옥상과 다락을 적극 활용해보라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비싼 땅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스킵 플로어 방식이라든지 발코니 확장면적의 활용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설계 기법 등도 있어서 땅을 그냥 매입하거나 활용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